전문가들이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년 만에 급하게 건설된 제2의 산샤댐이라고 불리는 세계 두 번째 규모, 수력발전소 바이오탄댐의 저수를 작년 여름 시작한 이후 계속하여 댐의 균열과 붕괴 경고가 1년이 지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전문가들의 경고대로 최근 바이오탄댐 일대에서 계속하여 강진과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창장 상류 진사장에 위치한 바이오탄댐 근처의 중국 운난성, 텅충현에 있는 텅충화산지대에서 100여 차례의 화산성 지진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까지 중국 수찬성 지진들이 중국 운난성 지진으로부터 시작을 해왔던 적이 많았으므로, 수찬성 강진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최근 계속하여 강진들이 발생 중인 중국 수천성 인근 후베이성 2창에는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댐인 산샤댐과 바이오탄댐 역시 근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겨울에 중국의 산샤댐과 바이오탄댐이 함께 수천성의 강진과 군발 지진 그리고 토양 액상화 현상으로 인하여 붕괴한다면 극피에는 그 상상을 초월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더욱 전 세계 전문가들이 바이오탄데이 이번 겨울에 붕괴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만드는 원인으로는 지난달 11월 29일 38년 만에 분화를 시작한 세계 최대 활화산인 하와이 빅아일랜드 섬의 마우나로아 화산의 분출이 지속되면서 화산활동주의보가 경고로 격상되었으며 현재 마우나로아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계속하여 다가오자 교통통제와 화산 분출 관련 위기관리를 위하여 주방위군이 배치되었습니다. 이런 전세계적인 화산과 지진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하 작년 2021년 7월 2일에 완공된 바이오탄 댐은 산샤댐과 더불어서 중국의 큰 재앙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산샤댐과 진사강의 네개의 댐들 모두의 붕괴와 직접 연관된 중국의 습탄성은 오래전부터 지층 구조의 변화가 지속되어 수세기 동안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으며 습탄의 지형은 구조 자체가 부서지고 깨지기 쉬워서 대형댐이 담을 막대한 수업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과거부터 전문가들이 계속하여 경고를 해왔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산샤댐과 바이오탄댐의 주변지대가 토양 액상화 현상으로 주변지대가 유체처럼 물렁물렁해지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유럽의 지진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 지진학자들까지 경고하기를 산샤댐 주변지대인 스찬성과 후베이성, 이창 주변에 계속하여서 연속 강진들과 군발 지진이 발생한다면 그 충격으로 지층이 뒤틀리고 지반이 두부처럼 부드럽게 변해버려 후베이성 이창에 위치한 산샤댐이 땅으로 기울어지면서 붕괴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중국산 샤댐과 바이오탄댐 주변지 리 토양 익상화 현상은 일본에서 발생하는 토양 익상화 현상과 같이 국지적인 수준이 아니라 중국의 경우에는 범위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